땅! 그렇지! 오 그거 빨간다! 톡! 그렇지! 자 오늘 어디 왔어요? 딸기! 딸기 체험! 자 오늘은 포천에 있는 어 딸기 체험 농장을 왔습니다 미리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되고요 11시 타임, 2시 타임, 그리고 주말에는 4시 타임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요고병태요 여기다 딸기 마실 거? 아니 일단은 요녕하 어, 여기다 모르면 되겠하라자 뭐 요거를 기본으로 전달을해 주시고 저희는 뽑기 2번 우와 우리 2번이야, 결아. 2번. 여기랑 같이 쓸수 있는 거야. 여기 좋아! 여기 좋지? 결이 여기, 여기 다놀수 있어. 바람 바람 자, 이런 식으로. 모래 놀이터도 있고, 빠방카도 있고, 물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낚시 체험도 있고. 오, 농구장도 있어. 어, 농구장, 어. 숙포장뭐 어, 시설이 엄청 잘 되어있네요 와 딸기 체험도 하고 이렇게 키즈 놀이도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5만원짜리 테이블 존이에요 저희가 예약한 거는 6만원짜리고 방방이도 이렇게 있고 아 썰매장 이런식으로 딸기 체험도 안쪽에서 하실 수 있어요 딸기 농장도 내부가 꽤 큽니다 자 딸기 체험은 요렇게 주의사항이 다 6가지가 딸기를 따면서 드시면 안돼요 네? 음, 네? 빨리 네네 안쪽으로 안 치는 건데, 고개 얼만큼 딸 거예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근데 300g 밖에 못 따. 아. 빨간 색깔 익은 걸 따야 돼 그렇지, 초록 색깔 이나 이렇게 초록 색깔 이랑 빨간색 있는 것도, 안 돼. 음. 빨간색만 딸기 따는 법 알려 주시면 되겠봐요 손가락 V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V 해서 딸기꼭지에다가 손가락을 올려요 딸기 가볍게 잡고 저희 손으로 딸기한테 인사할 거예요 인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손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은자 이렇게 딸기 따가지고 컵에다 담으면 돼. 알았죠? <웃음> 네 이제 몇 가지 위상 알려드리면 아이가 많이 딸기만 꼭 따주시고 따서 담으실 때 공간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잡으시고 밑에 쳐주시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 혹시 좋은 딸기 고르는 법 알고 계실까요? 아니 보시면은 딸기꼭지개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솟아있고 여기 끝까지 있고 겉에 보시면 윤기가 있죠 반짝반짝한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따주시면 됩니다 네 안쪽에 가시면 큰 딸기 많이 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 넣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응? 들고있어 응? 바빠 옆에. 너 고추 안따봤어? 네. 응. 이렇게 넣어서 응? 이렇게 힘줘야돼요? 살짝 톡 이렇게 톡 안녕하세요 톡 오케이? 응. 넣어서 톡 안녕하세요 아빠. 손가락 넣어서 톡 넣어라 짠 그렇지 오 그거 빨갛다톡 그렇지 와, 모래놀이터도 있고. 와우, 축구. 저리. 슛은 어떻게? 인사이드. 그렇지. 으악! 나이스. 아이이 그래,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아빠가 알려줬잖아. 우와! 우와! 출발!